현실의 최선을 다하는 이티제만의 기본 패시브라고 봐도 무방합니다. 그러므로 절대 당황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다음엔 어떻게 분위기를 업 시킬까 를 생각하는 게더 좋습니다. 오 n 도시 청하주시 야사 h u 해 g h 다 e d u c k e ISTJ YUI Honin s h i n 1 h a 다 ISTJ m